스마트한 육아를 위한 추천 어플 유형 다섯 가지 아이의 주민번호가 나오자마자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행동 원인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기용품의 성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육아는 템빨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정말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좀더 편하게, 좀더 똑똑하게 육아를 하기 위해선 이젠 스마트폰 어플이 필수라고 합니다 육아는 어플빨이 되는 거죠 예방접종 일정, 단계별 육아 정보, 이유식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건 물론 성장 시기에 따른 장난감과 도서를 추천해주는 어플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CT를 활용한 스마트한 육아를 위한 추천 어플 유형 다섯 가지 친절한 ICT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임신 기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대표적으로 베이비빌리와 마미톡이 있는데요 베이비빌리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아이를 키울 때 유익한 육아 어플입니다. 임신 기간에 필요한 정보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임신 주수를 자동 계산해주고 주수별 태아 크기 그리고 엄마의 신체 변화 등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마미톡도 임신 중일 때 사용하기 좋은데요. 뱃속의 아이를 촬영한 초음파를 마미톡에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아이 엄마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있고 아기용품 관련 정보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두 번째는 육아기록 어플인 베이비타임과 베이비스데이입니다. 베이비타임을 통해선 수유량, 배변량, 잠자는 시간 등을 간단하게 기록해 아기의 생활 패턴과 주간 비교를 통한 성장 발달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기가 울때 어떤 점이 불편해서 그런지와 같이 아이의 행동 원인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위젯 선택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 또 모유를 먹였을 때 오른쪽, 왼쪽 방향 요구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도 베이비타임의 장점입니다. 베이비스 데이를 통해서도 아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일자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입력했던 데이터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 기록 어플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아기의 활동을 기록하는 데 의의를 둔다면 어떤 어플을 선택해도 괜찮겠지만 패턴 분석이 중요하다, 비슷한 또래 아이들의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비타임을 사용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아기의 건강 그리고 병원과 관련된 어플입니다. 먼저 열나요라는 어플인데요. 실제로 엄마들은 아이가 열이 나면 이 어플부터 실행한다고 합니다. 열나는 시점, 해열제를 먹인 시간 등을 입력하면 몇 시간 간격으로 열이 나는지 그래프로 기록된다고 하니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참고자료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해열제를 먹이고 기록을 하면 다음에 먹여야 할때 알림이 오고 어떤 계열의 약이랑 교차 복용해도 되는지 교차 복용 가능 시간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약 허용량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똑딱은 병원 관련 어플인데요. 우선 필요한 진료 과목을 입력하면 가까운 병원 위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어플로 미리 소아과 예약을 하고 가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미리 번호표를 뽑은 셈인거죠 또 예방주사와 관련된 내용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기용품을 구매할 때 이용하기 좋은 어플입니다 바로 맘가이드, 화해, 코베가 대표적인데요. 맘가이드와 화해는 아기 세제, 로션, 오일 등 아기용품의 성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코베는 아기용품을 비교하고 체험해보고 살수 있는 장소인데 어플 코베를 통해 무료 입장권을 예약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비 부모라면 한 번쯤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코베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공한 어플 3가지입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건강인 그리고 아이사랑인데요. 예방접종 도우미는 아기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종류와 접종 시기를 한 번에 볼수 있는 어플입니다. 건강인은 아기의 건강검진을 하러 갈때 미리 설문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아이사랑 어플을 통해선 어린이집 입소되기 신청 그리고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이의 주민번호가 나오자마자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육아 어플이 등장하면서 ICT를 통해 육아를 하게 되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육아 어플을 비롯한 ICT를 지혜롭게 활용해 일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ICT의 조안을 신예은이었습니다.